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조금 더 강한 힘을 내기 위한 필수 조건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하체 방법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슨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뭐 유튜브 같은 거나 인스타나 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레슨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체리드예요. 하체리드. 자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체리드가 아닌 하체선행이에요. 리드와 선행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단어를 뜻만 바라본다면 라 리드라는 단어는 앞서서 이끌고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행이라는 뜻은 앞서서 행하다, 앞서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죠? 자,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리드, 앞서서 끌고 가다 하체가 나의 나머지 몸을 끌고 가주는 거예요 선행, 앞서 가다 상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팔이 어떻게 움직이든,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체만 피니쉬로 먼저 가버리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은 하체가 리드를 하는 스윙의 경우에는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자, 나의 골반의 움직임이 옆구리를, 어깨를, 팔을, 손을, 그리고 클럽을 타고 내려와서 하체가 나의 스윙을 주도를 하면서 이 클럽이 공에 이렇게 맞게 만들면서 들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요. 컨택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당연히 파워도 굉장히 강하게 나요. 자, 그렇다면 라은 하체 리드가 아니라 하체 선행은 무엇이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 처럼 내 상체와 팔과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냥 하체만 먼저 피니쉬로 확 넘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몸의 부분들, 클럽은 자연스럽게 좀 틀어져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같은 미스샷, 미스컨택, 잘못된 스윙 궤도 를 만들어내면서 스윙을 하게 돼요 리드 끌고 가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단순히 하체를 빨리 보내는게 아니라 내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하체를 이용해서 체중을 끌어주면서 이때 나의 옆구리, 어깨등 상체도 같이 움직일 준비를 해주면서 같이 나간다는 라 느낌의 하체의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단순히 그냥 하체를 빨리 돌리래 하체가 먼저 돌아야된대 라는 이야기만 하나 믿고 그냥 확 돌리는게 아니라 내 몸과 클럽을 하체가 컨트롤한다는 느낌으로 리드를 하면서 이게 따라오는 리드를 하면서 상체와 클럽이 나의 하체 의 템포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지는 이런 느낌의 스윙을 가져가셔야 조금 더 일관성 있고 파워가 있는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연습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단순히 하체를 빠르게 휘두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격차를 하나, 둘, 두 개의 템포를 격차를 확 만들어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 하시는 게 아니라 하체가 몸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같은 타이밍에 들어간다는 느낌. 물론 클럽이 조금 더 늦은 타이밍에 따라오겠지만 하체가 몸을 끌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드하는 느낌, 끌고 가는 느낌, 선행을 단순히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리드하고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스윙을 해주신다라면은 똑같이 하체를 쓰면서도 전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하게 그리고 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보다는 조금 더 똑바르게 공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도 우드에도 유틸리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모든 클럽을 연습을 하실 때 무작정 빨리 돌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끌고 간다는 느낌 내 몸에 일체감을 최대한 살린다는 느낌 같이 간다는 느낌을 살리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단순한 하체 선행이 아니라 하체가 리드를 해서 제대로 파워를 실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